칸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치치의 여행 나는 아기 기차 치치야. 칙칙 퍽퍽, 나랑 같이 기차 여행 갈래? 칙칙 퍽퍽, 칙칙 퍽퍽,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 볼까?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피었네? 빨간 다리를 지나서 파란 강물을 건너볼까? 아! 깜깜한 굴속이야! 타닥타닥 박쥐가 날아다녀! 으슬으슬 부들부들! 조금 무섭지만 용감하게! 을 지나 기차역에 다 왔다! 지치, 용감하게 굴속을 지나왔구나. 하하하! <웃음>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치치의 여행 안녕! 나는 아기기차 치치야. 기차여행 갈래? 칙칙 퍽퍽, 칙칙 퍽퍽,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 볼까?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피었네? 자리를 지나서 파란 강물을 건너볼까? 아! 깜깜한 굴속이야! 타닥타닥 박쥐가 날아다녀! 으슬으슬 부들부들 조금 무섭지만 용감하게 굴속을 지나, 기차역에 다 왔다! 치치, 용감하게 굴속을 지나왔구나. <웃음>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치치의 여행 안녕! 나는 아기기차 치치야. 칙칙폭폭, 나랑 같이 기차여행 갈래? 칙칙폭폭, 칙칙폭폭,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볼까?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피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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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속을 지나, 기차역에 다 왔다. 치치, 용감하게 굴속을 지나왔구나. <웃음>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치치의 여행 안녕 나는 아기 기차 치치야 나랑 같이 기차여행 갈래? 칙칙 퍽퍽 칙칙 퍽퍽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볼까?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피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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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